제가 지금 오늘 그 하이 어, 프리레이스 이어폰을 샀는데요. 이게 지금 홍콩에서 최저가가 홍콩달러 200불에서 최고가 한 598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발품을 팔아가지고 140불에 구입을 했어요. 여기 홍콩에 프라이스.com.hk라는 그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어, 사이트에서 제품을 보고 직접 가게를, 가게를 가도요, 뭐 재고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오늘은 운이 좋아가지고, 싸게 잘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은 며칠 전에 랜선 투어 할때 봤던 여기 홍콩 그 캔털 로드에 있는 HM 매장에 가가지고, 셔츠를 구입할 건데, 지금 두 장에 199불이라서 되게 싸가지고, 그걸 지금 구입하러 가는 길입니다. 오 어, 시내 여기 면세점이죠 티갤러리아 면세점이 지금 전철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지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른 매장이 있었는데 아예 지금 이 갤러리아 면세점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이 지하까지 지금 이렇게 매장을 지금 한것 같아요. 한층 올라가면은요 뭐 화장품 매장 같은 거 있고 하나 더 올라가면은. 뭐 이제 뭐 선글라스 같은 그런 가방 같은 매장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쪽이 스타벅스 매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왼쪽 편으로 예, 스타벅스가 이전을 했고요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보니까는 아마 이거는 홍콩 가이드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와 많이 바뀌었다 네, 어, 네, 그 에스카이터를 타고 저는 캔턴로드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멋있네. 아, 이제 크리스마스지, 곧 있으면은. 예, 저는 지금 켄터노드에 있는 여기 H&M 매장에 안녕하세요. 왔고요.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츠만 두장 사서 갈 예정이에요. 이런 스타일이 좀 이쁘긴 한데 조금 비싼 관계로 저는 그냥 저기 예, 중간에 있는 예, 여기 두 장에 예, 199불짜리 요거 할 예정입니다. <웃음> 자, 지금 계산대 줄 서는 중이고요. 어, 손님들이 꽤 있네요. 지금 보니까. <목소리> 어, 뒤에 여직원은 우리나라 탤런트 신세경 씨 닮았어요. 근데 뭐 마스크를 내리면 은 예,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<웃음> 예, 고급 쇼핑백에 예, 지금 터치를 넣어서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. 제가 영공에서 아는 누나랑 여기 침대 추에서 한국어 서점을 하는데 오늘 할로윈 데이라서 그 서점에서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파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길입니다. 어이 도로 오랜만에 지금 막히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, 지금. 그 오늘도 여기 마스크 공장에 많은 <웃음>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<웃음> 네, 구경하고 계시네요, 지금. 제목이 여기 그 네, 컨셉스토어. 여기 사고가 났나 봐요. 지금 보니까는고급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택시가 지금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. 저번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홍콩이 3대 산업이 금융 무역 관광이잖아요. 제조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아까 그 마스크 통장 그렇게 뭐잘 만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제 <웃음> <내> 생각인데. <웃음> 지금 할로윈 데뷔라서 이런 옷을 입고 지금 예,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는 예. 아유, 무서워라. 예. 앞에 지금 보니까는 약간 괴물 복장하고 있는 예,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동 중이고요. 지금 제 뒤에도 지금 보니까는 동콩 친구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. 여기 지금 아무래도. <웃음> 할로윈 데이라서 지금 이렇게, 어호깽아 <웃음> <오, 호흡게. 웃음> 어, 살들어가지고 어, 어, 되게 무서웠어요, 방금. 그만까 요즘 홍콩이 되게 우울한데, 그래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즐거워하니까요. 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, 은 한국 사람들이 뭐 일본어나 중국어 못해도 인사나, 뭐, 감사합니다 정도는 얘기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홍콩 친구들도 요즘 한류 때문에 이제 뭐 간단한 뭐 인사라든가 뭐 감사합니다 표현을 할줄 알아요. 그래서 홍콩 오셔가지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. 한옥 가다가 알아듣는 친구 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는요. 그런 행동들은 예, 혹시라도 오시면은요. 예,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서점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.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거의 뭐 서점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한국에서 뭐좀 홍콩에서 뭐 팔고 싶으신 물건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제가 팔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홍콩에서 유일한 한국 책방이라고 적혀 있고요 뭐 책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제품들 뭐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는 예, 필요하신 분들도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이러게 있어요. 그야 빈 거야. 그야 빈 거. 어찌도 다하이 거의 끔야. 끔와 오래가. 오빠래 아이구만만해. 오늘 빛지 마세요. h 피 할로윈 h 피 할로윈 w e e n h a p 好久<音樂><音樂> 잘해, 노래. 네, 지금 여기 서점에서 친구들하고 되게 즐겁게 시간 보내고 지금 랑카이프 가는 길인데 오늘 할로윈 데이라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실방을 찍으러 갑니다. 시간 되시는 분들 보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센트럴 역인데 지금 할로윈 축제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금 우회를 시켜가지고 지금 랑카이통 쪽으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.